미드 함수와 서치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미드 함수는 글자를 원하는 위치에서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함수가 미드 함수죠 A1셀에서 대한상공대학교에서 글자를 가져올 건데 상공대학교 라는 결과값을 가져오려면 시작 위치를 하나 둘, 세 번째 글자부터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 서치가 써져 있는 이 위치에 숫자 3이 구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5는 다섯 글자를 뜻하는 거죠. 상공 대학교가 다섯 글자죠. 이제 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fx를 눌러서 함수의 값을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find 텍스트는 찾으려는 텍스트죠. 대 라는 글자를 찾을 거고, within 텍스트는 find 텍스트를 찾고자 하는 텍스트죠. 이제 대한상공대학교에서 대자를 찾을 거죠. 그리고 start num은 생략하면 자동으로 1이 됩니다. 첫 번째 글자부터 대자가 있는지 검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대자가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숫자 1이 반환이 되는 거죠. 근데 숫자 1이 반환이 됐는데 여기에서 더하기 2를 해서 강제로 숫자 3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글자부터 다섯 글자를 가져와서 상공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라이트 함수는 첫 번째가 텍스트죠.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대한상공대학교에서 글자를 가져올 건데 넘차스가 글자수입니다. 글자 수를 5를 적어주면 다섯 글자를 오른쪽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가져오면 상공대학조가 적히는 거죠. 근데 len이라는 함수는 문자의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l l, n, f, x를 눌러주시고 l, n은 텍스트 문자열의 문자 개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대한상공대학교의 글자 개수는 총 7개죠. 그래서 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7에다가 빼기 2를 하니까 5가 되는 거죠. 하기 그래서 오른쪽 다섯 글자를 가져오니까 상공대학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암수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상공대학교에서 글자를 가져올 건데 오른쪽에 여섯 글자를 가져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글자를 가져오면 한 상공대학교가 되죠. 이제 값을 보시면 파인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는 find에서 fx 눌러주시고 find의 첫 번째는 찾는 글자죠. 찾으려는 텍스트가 대자고 두 번째 within 텍스트는 찾으려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를 말하죠. 대한상공대학교에서 대자를 찾을 건데 스타트넘을 생략하면 첫 번째 글자부터 찾기 시작하죠. 대자가 첫 번째에 바로 있으니까 숫자 1이 구해지죠. 이제 1 뒤에 5를 더하니까 6이라는 결과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6이 되죠. 오른쪽에 6글자를 가져오니까 한상공대학교가 됩니다. 그 다음 대한상공대학교에서 시작 위치를 세 번째 글자부터 가져와서 다섯 글자를 가져오니까 상공대학교가 되죠. 이제 파인드를 보시면 방금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할수 있죠. 파인드 대라고 하고 a1셀이라고 하면 대를 첫 번째 글자부터 찾으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하기 2를 했으니까 결과 값이 3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글자부터 다섯 글자를 찾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가 상이죠. 상공 대학교를 정확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인드지만 사용법이 서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치와 파인들를 서로 바꿔가면서 써도 됩니다.